안녕하세요 옵션읽어주는남자 램프요정입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심해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귀도 할겸 여러분들에게 dde 시스템에서 옵션으로 지지저항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을 눌러주세요. 옵션 가격에 대해서 들어본적은 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을 겁니다. 먼저 많이 사용되는 옵션 가격 정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옵션 가격 이론은, 옵션 가격 이론에서 대체로 많이 보는 가격은 당일, 전일, 기준가, 월고가, 월저가입니다. 저는 위클리 옵션이 아니라 월 만기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옵션은 생, 옵션의 생성은 훨씬 이전에 생겼겠지만, 옵션의 시작은 만기 다음날 즉 둘째 금요일부터이고 돌아오는 둘째 목요일에 결제 후 소멸됩니다. 옵션 가격에서 당일 전일 가격은 아실테고 기준가 정의는 옵션 첫날 즉 만기 다음날의 저가를 기준가라고 합니다. 월고월저는 옵션 첫날부터 기록되어 월물의 고점 저점으로 정의합니다. 말씀드린 가격을 hts에서 모두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사에서 제공하는 엑셀 파일로 실시간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dde라고 합니다. 옵션 가격은 hts에서 제공하는 옵션 전광판을 보시든지 dde로 보시면 됩니다. dde는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되고 만들어놓은 dde를 서비스 받으셔도 됩니다. 보시는 dde는 제가 만들고 매일일지로 보여드리고 있는 dde입니다. 옵션 가격으로 지지장향을 찾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옵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2 5 p 마다 어, 존재하죠. 그리고 등가 기준에서 대칭적으로 비슷한 가격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옵션의 지지지항은 비슷한 가격대를 찾아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기준가 월곡가월적가 전일가격 당일가격 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콜이고 여기는 푸시입니다. 어떤 가격을 선택하시든지 하나의 기준을 잡으시고 확인 후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매매시점입니다. 유의해야 될, 점이, 될 점은 이될점 설정된 가격으로 매매하는데 양옵션이 동시에 지지저항에 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가격 설정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 옵션을 매매하는데 지지에 걸렸으면 이렇게 지지에 걸렸으면 반대편 콜 옵션도 저항에 걸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차가를 중심으로 매매를 보기 때문에 동시에 걸리게 걸립니다. 다만 저처럼 교차 후 진입해서 한마디가를 다음 교차까지 보는 매매 방법은 진폭이 너무 작게 움직일 때는 매매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어제 같이 교차하지 않고 다음 행사가로 진행될 경우 그날 진폭이 2.5피가 안되면 행사가 사이에 갇히게 되어 매매를 못하게 되죠. 오늘은 교차하지 않고 진행되는데 진폭이 2.5피가 넘으니까 다음 행사가에서 교차되죠. 그것도 거래량 없는 오후에 교차되면 매매 못하는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선물 거래는, 선물 옵션 거래는 오전 10시 반 11시 전에 집중되는데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서 그 어떤 분석도 잘안 맞게 됩니다. 오늘 복귀를 보면서 오늘 장을 다시 복귀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몇 가지 대응 중에서 그 중에 하나 280행사가가 밀리면 하방공략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280행사가에서 옵션으로 1다스틱 정도 부족하게 교체하지 않고 277행사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봉두개 정도에서 수급이 하방으로 결정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쯤에 풋 진입을 해서 목표치는 교차 지점이었습니다. 어제처럼 교차하지 않고 갔을 경우도 있으니까 계속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기준가를 잡았을 때, 1.95에서 2.8을 정도로 잡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걸려갖고 틀었겠죠? 저는 교차까지 봤기 때문에 교차 후 계속 가는 것을 보고 확인 후더 베팅할 수 있었으나 여기서 컷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교차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오후에 교차했기 때문에 매매를 적고 감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교차가를 지지자항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기준가 혹은 월고가 혹은 월저가 전일가격 당일시가 등으로 지지저항값을 잡으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푸시 지지받고 올라갈 때 콜도 이렇게 저항맞고 떨어지는 동시에 설정되는 가격이 가격으로 지지저항값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가격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준가로 잡으시면 은 상대방 기준가로 잡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일 종가로 잡으신다 그러면 은 콜도 후세 전일 종가로 잡으셔야 되고 시가로 잡으신다 그러면 은 시가로 똑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등가 중심으로 외가가격과 외가가격은 서로 대칭되기 때문에 가격 설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하셨,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안되셨으면 몇번 더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제 카페에 상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